엄청 넓어졌죠 다 제거하니까 네 이제 1월이 됐고 저희 칼라이트 이제 해체 작업 들어갑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공장 안으로 들어왔고요 오늘부터 가측 상부장만 제외하고 전부 다 제거 들어갑니다 상부장은 클래식한 부분이 있어서 저기는 살려두기로 했어요 해체 작업 이틀째에요 오늘은 다행히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지금 제가 두번두 두 가지 컨셉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쪽에 싱크가 있었던 부분, 그다음에 여기가 옷장, 그리고 이쪽에 와인잔 이제 수납장이 있었는데 두 가지 컨셉으로 가려고 했거든요. 원래 지금 상부장은 그대로 사실 색칠 색칠을 해서 살릴 거고 이 느낌 그대로 가고. 이제 저희가 많이 손님들이 이용하시는 이제 침상이나 그다음에 뭐 수저 젓갈, 식기류도 놓고 것들은 싹 탈거를 했어요 근데 이쪽 부분 이제 와인잔을 살리려고 했는데 여기 한 대는 먼저 철거를 했더니 이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한 대도 지금 마저 다 탈거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교를 보시면 요거는 지금 탈거를 한 거고 그리고 한 대는 두 대를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자자자자한 대는 요 원래 와인 수납장이죠. 이 부분을 느낌이 좋아서 그대로 살리려고 했는데 요것도 탈거를 같이 해서 두대다 같은 컨셉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두 번째 칼라이트도 뜯고 있죠 싱크는 지금 요거는 살릴 거라서 예쁘게 다 뜯어놨고 옷장은 다 탈거하고 오늘은 두 대째까지 뜯고 있고 지금 시간이 6시에요 갑자기 일을 많이 한 결과로 난로에서 삼겹살 한쪽에서는 불 떼고 한쪽에서는 고기 돋고 공장 캠핑이네 옆에 마스터도 있고 카라반도 있고 칼렉스도 있고 음. 고기는 한 번만 뒤지는 거예요. <웃음> 아, 네두 <알았지. 웃음> 네, 번째 칼라이트도 이제 탈거 작업이 완료가 됐어요. 엄청 넓어졌죠 다 제거하니까 이쪽 이제 옷장 수납 공간 이 있던 부분이고. 이쪽이 싱크 이 화장실 있었던 부분 그리고 여기가 와인 어그 수납 공간이었는데 이걸 살리려고 했는데 탈거하고 이렇게 넓게 쓰는게 나을 것 같아서 같이 다 탈거를 해버렸고요 상부장은 이제 리폼을 해서 그대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아, 첫번째 것보다는 두번째 게 상태가 조금 더 괜찮아요 좀 탈거 한개요장이구요이요 장이고 지금 이틀 동안 다 작업해 놓은 뭐 싱크 이것도 다 나중에 쓸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목재들이 다 나왔습니다. 이제 예쁘게 꾸며 보도록 할게요.